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눈에 터트려 마시는 멀티 비타민 음료라 불리는 팝. 캡을 마셔볼건데요 이 여러가지 맛 중에서 한가지 맛을 선택해서 물과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오늘은 석류맛을 선택해볼거예요 팝캡은 과일 농추백과 얼티비타민 캡슐이 들어있어서 휴대가 간편한 액상 분리수용캡이라 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생수병과 결합해서 신선한 비타민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저칼로리 무설탕 무색소, 무색소. 무보존제라 불리는 이렇게 성류 맛을 원샷해 보겠습니다. 차! 자, 이제 열어볼게요. 그리고 물을 준비했어요. 물 뚜껑을 따고, 이 뚜껑과 물을 결합해 줄 거예요. 이 꼭지를 눌러주면 비타민 딱 커져가지고, 물에 스며든다고 하네요. 눌러볼게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마실 수 있는데 뚜껑을 따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 판매되는 석류 음료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맛이었는데요. 오늘은 물과 석류를 섞어서 마셔봤는데요. 석류맛, 차가맛, 오렌지맛 등 원하시는 음료수와 섞어서 마시길 원하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월샷하는 남자 월샷맨이었습니다.